캐리어인데 바퀴를 없애고 백팩으로 만들어 놓은거죠 애덤스미스의 국플로 <웃음> 음악과 함께 <웃음> 첼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첼하 여러분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음, 제가 조금 이제 막 마음의 휴식이 좀 필요해서 제주도로 한달 살이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얼마 전에 또 미니멀리즘에 또 관심이 많아져서 앞으로는 정말 물건들을 최소화하고 내 삶을 좀더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한달 살이를 갈때 정말 최소한의 짐만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30박 31일 제주도 한달 살이 짐 싸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영상은 이 m b 엠비 o n m 이태르 백팩과 함께 할 건데요 이 가방을 제가 한달 정도 써봤는데 아, 정말 여러모로 욕이 하고딱 저한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 가방과 함께 짐을 싸보려고 합니다 앰비치온의 위테르 백팩은 와디즈나 텀블벅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제품인데 이번에 다시 앵콜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어서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로 가시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가방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뭘 가져가는지 일단 한번 함께 보시죠. 먼저 옷이에요. 옷은 일단 이렇게 입고 갈 거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좀 두툼한 츄리닝 하나. 거기서 입고 다닐 바지. 바지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딱두 개예요. 미니멀리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벨트가 없는 바지들을 좀 선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둘다 이제 그냥 끈으로 묶는 건데 벨트 없으니까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 입을 반바지. 맨투맨 하나 챙길 거고요. 이거는 니트예요. 검은색 니트.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티셔츠. <웃음> 한국타잔 티셔츠입니다 <웃음> 그리고 이거는 속에 받쳐 입을 브이넥 티고요 속옷 두개더 챙기고 양말도 두개더 챙깁니다 그리고 세면도구 챙길 거고요 칫솔, 치약, 스킨, 수분크림, 폼클렌징 선크림 이렇게 아 간단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비가 올수 있잖아요 조그마한 우산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웃음> 프로틴 어 제가 또 제주도 가서도 헬스장을 다닐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바디프로필을 찍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프로틴도 챙겨가고요 이거는 아크릴 물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아크릴 물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그림을 되게 못 그리거든요 거기 가서 좀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보는 풍 풍경들을 아크릴 물감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뭐 취미삼아 해보려고 가져갑니다. 부디 괜찮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잘 쓰고 있는 2019년 플래너고요. 가서 또 일기도 열심히 써야겠죠. 일기장과 펜 하나 챙기고요. 어, 뜬금없이 국부론이 나왔습니다. 에덤 스미스의 국부론 예전부터 한번 인문학 고전을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뭔가 좀 여유로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을 때꼭 도전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국부롬 3권만 빌렸습니다 하나 따로 있다는 건 함정이긴 한데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학교에서 빌려왔어요 그리고 이건 리프팅 벨트에요 운동할 때 쓰는 건데 허리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프팅 벨트 가져갈 거고요 가서 편하게 신은 신발 신발 주머니에 담아놨고요 프로틴 버쉐 쉘컵 그다음에 영양제 도 챙겼어요 그리고 안경을 쓰기 때문에 안경 케이스 챙겨가고요 마지막으로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3년 넘게 쓰고 있는데 이거 생활 방송가 되기 때문에 샤워할 때딱 옆에 걸어놓으면 음악과 함께 그럼 제가 가져갈 물건이 이 정도고요. 이제 가방에 한번 넣어볼게요. MBQN 미테드 백팩을 보시면 이렇게 열면 안에가 캐리어처럼 돼 있어요. 캐리어인데 바퀴를 없애고 백팩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메고 다닐 수가 있는데 일단 옷들은 제가 여기다가 담은 다음에 다시 가방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뭐라하죠? 뭐 아, 트래블 파우치. 네, 거기에다 일단 옷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자자자 아주 좋네요 여기에다 넣을 건데요 여기에 넣기 전에 가방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파우치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이쪽은 방수처리가 돼 있어서 뭐 젓는 물건이 있는 걸 넣을 수가 있고 여기에 메쉬 소재의 파우치가 있어서 여기에 아크릴 물감을 좀 넣을게요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크릴 물감을 넣고요 이걸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에다가 나머지 물건들을 넣을 건데 이게 보시면 지금 별로 높이가 얼마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두꺼운 책이나 쉐이커 같은 게안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렇게 마법의 지퍼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10리터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하게 여유가 있게 물건을 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발을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세면도구 옆에 쉐이커도 넣고요 우산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리프팅벨트 국부론 넣어주고 프로팅도 올려주겠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랑 안경 케이스까지 넣어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이걸 그냥 닫으면 돼요 짜잔 겨울옷을 조금 넣어서 그런지 옷을 많이 안 챙겼는데도 금방 빵빵해지네요 그리고 이제 이 플래너와 일기장 넣을 건데요 앞에를 열어보면 딱 수납함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일기장과 플래너를 여기에 쑥 넣어주고요 여기도 메쉬로 된 파우치가 있고 펜이나 칫솔을 꼽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도 주머니 하나가 하나 더 있고 이 앞에도 주머니가 있어서 굉장히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아 비타민을 아직 안 챙겼으니까 비타민을 좀 쏟아지기 않게 앞에다가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짐을 다 쌌는데요 노트북 안 가져가냐고요? 가져가죠 근데 노트북이랑 카메라 장비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카메라 가방에 따로 담아 가려고 해요 근데 이 가방의 뒷면을 또 보시면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또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에 노트북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정말 좋네요. 지금 뭐 챙길 거다 챙겼는데 7.6kg가 나와요. 이 가방 자체가 무게가 많이 안, 나기, 안 나가기 때문에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여기 앞에 이렇게 여기 있어요. 고정할 수 있는 여기 있기 때문에 딱 좁으면 아주 안정감 있습니다. 이 가방은 여행하실 때 서브 가방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게 여기 뒤에 캐리어 손잡이에 넣을 수 있는 이 캐리어 홀더라고 그러나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캐리어에다가 쏙 꼽아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등쪽에 보면 쿠션도 아주 잘돼 있고 오른쪽에는 이 여권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중요한 물건들은 이렇게 등에 딱붙게 넣어서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가방을 쓰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건 단순히 여행 가방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시, 충분히 쓸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여기 가방 하단에 가방끈을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방끈을 안쪽으로 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끈 없이 이렇게 토트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어, 노트북이나 책 한두 권 같은 거 들고 다닐 때는 딱 좋았어요 사실 여행용 가방이라고 하면 어쨌든 가방이 하나 가더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평상시에도 잘쓸수 있기 때문에 가방 하나가 더 생긴다기보다는 평상시에 쓰고 여행말 때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품인 것 같아요 더보기란에 링크로 가시면 이제 또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니까요 혹시 어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내일 낮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나게 됐네요 가서 좀잘 쉬고 좋은 영상들도 많이 만들어 오고 제가 앞으로 가야할 길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제주도에서 여러분들께 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잘봐